혹 누굴까? 에나무 이런... 다리? 어? 저기 있다! 저기 어떻게 올라가? 아... 쟤 무시하고 뛰어야 되나? 오! 와와 공격 성고